<웃음> 뭐 첫집이니까 <웃음> 그러면은 이거 넣어서 3만원짜리 하나 만들어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속초에 있는 동명화로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방문일은 8월 19일 금요일 오후 한 2시경 이 정도 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 정도 됐었고요 어떤 수산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동명항에는 자연산들이 많이 있죠 네 보통 메인 어종을 잡고 거기다 서비스를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첫 집에서 결정은 하지 않는 게좋아요 뒤에 가면 또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둘러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이제 벌레문치 이게 회색으로 된큰 물고기 있죠 이거 장치로 보통 찜 많이 해서 먹죠. 오늘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오픈 들어어요 아니요 포장에 가려고. 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종 봐야지 엄마들 어종 맞추지. 그래요, 어종 자체가 전부 다같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여기서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 이렇게 이게 관건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잡어들 가격을 아는 건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서비스로 이거 뭐 이렇게 한 사면서 이거 한 마리 더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괜찮은 거면 이제 주시거든요. 뭐 탕에 넣을 거예요라고 하면서 한 마리 달라고 하셔도 돼요. 네, 네. 첫 집이니까 항상 이제 네. 다 보셔야 지 돼요. 끝까지. 오늘 이제 대구 횟대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이제 벌레 문치도 많이 보였고 장치라고 하죠 어, 그리고 이제 고무 걱정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가자미 종류인데 뭐~ 홍가자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치 가자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자미를 고르는 거는 좀 무난하게 또 실패 확률이 좀 없이 이제 고를 수 있는 횟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맛이 괜찮을 때예요. 이제, 멍게나, 뭐, 이렇게 해산 같은 경우는 좀 고가 했고요. 네, 지금 삼세기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식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가자미를 하나 넣는데 저렇게 해서 10만원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삼식이가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거는 또 보기가 좀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가자미 종류는 전체적으로 맛이 좀 괜찮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저것 좀 이렇게 고르기가 좀 모험하기 싫다 아, 그러면 가자미 종류로 고르면 거의 실패가 없는 음,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소라들, 뭐 전복소라도 있고 여러 가지 또뭐 백골뱅이도 있고요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찍는데 찍는 거 우리 가 찍으면 예쁠 거예요 없어세요 독도 새우나 이런 것들은 여기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못생긴 이제 고무 꺽정이 여기서 이제 망치라고 불러요. 보고는 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까치복 이좀 보였고요. 저거 망치도 회로 먹어요? 네, 망치도 네, 망치, 그러니까 네, 회로 괜찮아요. 한치기도회도 괜찮아요. 망치가 고무 꺽정이를 회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있는 것같니다 엄청 큰 대구 횟대가 있어요. 횟대가 이거 횟대는 얼마씩이에요? 얼마예요? 엄청 큰데. 만 원. 3만원? 횟대, 횟대. 만원 네, 저렇게 이제 메인으로 이제 횟대를 한 마리 큰거를 정하면 나머지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추가해서 3만 원짜리 구성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뭔가를 조금 더 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흥정이라는게 가격을 정하고 거기서 어떤 물고기를 조금 더 받느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조마다 이 고무 걱정이 망치라는 생선이 엄청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탕으로 많이 끓여 먹는 그런 생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가자미도 많이 보였고 이제 벌레 문치. 예, 이것도 이제 무코에서부터 많이 보였죠. 구경하고 있어요. 뭐가 예, 있는지 예, 좀. 예, 구경하세요. 요즘엔 고등어가 좋아요? 아, 맛있어요. 여기는. 참 맛있어요. 고등어 맛도 고등어 회도 맛있고 참 맛있네요. 이제 고등어는 굉장히 잘자해요 저기 뚝지라고 부르는 도치죠. 한 마리 있네요. 이제 이건 겨울에 이제 많이 보입니다. 가자미는 얼마씩이에요? 아, 가자미 는중계 가자미 오온 도다리래요. 네, 그래서 가자미라고 말하는 건 기름 가자미를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도다리라고 하는 것은 문치 가자미를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산지에 오면은 좀 이렇게 자어들 골라 먹는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어종들은 사실 뭐집 근처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전복지, 괴돌아치 저게 한 마리 15만원이에요. 근데 크긴 커요. 엄청 커요. <웃음> 네 여기 약간 좀 구석으로 내려와야지 조금 더 서비스도 받고 어, 그렇게 할수 있다고 또 상인분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한번 이렇게 구성이나 이런 가격들을 이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는 지를요 저 망치는 회가 어때요? 망치 <목소리> 고 망치 망치 위에는 <목소리> 어 그래요? 저 보통 탕으로 많이... <목소리> 예. 네, 망치 매운탕이 아주 맛있거든요 요거에다가 하나 이거는, 매운탕을 먹어요. 그러면은 이거 넣어서 네. 3만원짜리 하나 만들어 메인이 되고 횟다가 된거고요네가져갈거예요 네, 네. 그 엄청 크죠 그치? 네, 여기 아까 말했던 제 고무 걱정이 제 망치를 추가시켰고요. 아, 네. 저가잖아 그 아, 다줄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름 가자미예요. 요거 이제 세 마리를 넣어 줬어요. 네. 요 아, 네, 네. 네, 저 여기서 조금 뭐좀더 주세요라고 흥정 할수 있어요. 아, 네. 네 이제 삼시기를 한 마리 더 추가로 주셨어요. 또 친절하게 요거 설명까지 해주세요. 손질하는 네. 방법을. 이렇게 주고 네. 네. 이걸를 자르지 말고 이렇게 뼈 내장이 네 네. 좀 나가게 비슷하게 자르고 다 그렇게 자르면 돼. 네, 해 주세요. 알았죠. 네. 야. 네. 원기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가지이까시 이것도 네. 세 마리만 단원가 네. 네. 아, 엄청 비싸거든요. 네. 저거 한 마리 감사합니다. 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삼만 원짜리 구성을 이제 구입을 했고요. 근데 손질은 제가 여기서 안 했어요. 제가 사실 손질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어, 집으로 가져왔고요. 손질 비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명항에서 이제 구입을 마쳐, 마치고요. 이제 집으로 다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만 원을 구입을 했어요. 대구회 때, 고목걱정이기름가자비 3마리, 삼식이 한마리 멍게. 탕에는 그 주문진에서 가지고 째복까지 넣어서 끓였고요. 대구회 때는 뭐 고소하니 맛있어요. 워낙 좀 유명한 그런 회, 자버회 중에 하나죠. 맛이 괜찮은 거고요. 근데 의외로 그 자버 중에서 고목걱정이 하고, 그 다음에 삼세기가 있었잖아요. 자, 이거는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단맛도 있고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날은 대구회 때도 괜찮긴 했는데 이고목꼭장이랑 망치회가 아주 맛이 좋았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맛있었던 건네 바로 이 맑은 매운탕이에요 이 자보들 중에서 맛있다란 탕으로 맛있다라는 것들 다 집어넣은 거죠 거기다 민들조개예째복까지 넣었으니까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